하고, 나에 한, 수먹 을게요. 지금 우리 밥을한 열네 한시 간만에 먹 습니다. 음. 고향 강네 3층 자금석입이다 맛있어요. 저번에도 먹었었는데.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 맛있다. 맛있 너무 말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말넌 정말 넌 정말 넌정 나 아, 이거 정경기꺼 근데 나 너무 거리올려먹는거 음, 아, 그래? 응 최대한 <웃음> 아니면여만겠어 거. 뭐 아바타 그거 완전도야 음. 이걸 요렇게 같은 거. 요거 그래야 다막 드는 게 재밌을 것 음. 같아. 음. 다른 유튜버는 음악방 보면 말 많이 하기. 난 주로 말하는 부분이 아닌데. 음. 그냥 먹는 것만. 그내 스타일대로 해. 먹는 사람이 있잖아. 음. 나는 또 면직에 하는 거 싫어하잖아. 면직에 하는 사람. 한번에 깔끔하게. 이렇고 <목소리> 음, 이렇게 먹고 약간 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손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기 그래도 뭐아크를 그, 쓰시더라고 와서 방문해서 도에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누구 제일 좋아하냐면 안나려줄 아, 거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럼 내가 할때 가짜장면을 왜 넣어? 다 먹었대요? 첫날 하나가 이렇다. 해가지고 여보는 그거 먹고 있고 하나? 나는 네. 아들 산. 하나 왔다. 일단 무공명. No, 나무싸우 어? 아 아니 옛날에는 어? 여나고 어? 어머니는 가니다이정 그냥 장난으로 막 놀리잖아 할인 그거 같지면 않네.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부드러워서 조금씩 먹고 응 여보도 먹한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먹는게 부끄러운 건가? 여보네 지금 좀 소식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좀 이상한 사람 될거 같아 조금씩 그 먹다 보니까 맛 no. 근데 제일 많이 쓰려는데도 여보는 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나 <웃음> 아, <됐구나. 웃음> <웃음> 뭐야 그 맛? 잘 들어주고 있다는 표시 <웃음> <웃음> 네. 맛있다 <웃음> 아 우리 음. 아, 구워지기로 했는데 입맛 <웃음> 없애는 약간 <웃음> 그렇게 막 이렇게 먹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방이많이 먹는다고 먹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어떤 유튜버가 많이도 안 먹고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밥 먹는 거 응, 응. 근데 조회수 진짜 대박이다. 응. 나는 정순이 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먹어요 밥만 먹어요. 중식 안고뭐 현지 또 거의 안들어가고 응, 식곤수아 그냥, 그냥 맨날 그 TV 앞에서 밥만 뭐. 먹거든. <목소리도> 오, 이거 망한데도먹기서 엄청 잖는 4분 1시간 동안 어떻게 먹는아시간이 아니라 고 뭐. 시간은 뭐? 10분이 분이겠지근거막 그냥 카메라 시켜도 없고 먹고까지 먹어야 하나? 그럼 테이블로 자고 먹어기 하나? 칠때안안 해줬어 하 물론, 저, 모든 걸 올리면, 답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편하게, 편하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거를 정해야 돼. 이런 거좋아하거난 근데 이런 거, 음. 나 이런 게더 돼. 이번엔 내 얘기하는 거. 네? 음? 네? 아 응? 에? 바꾼 노래야. 그거 맵네. 근데 이거. 블랙핑크 로제? 가까 보는 거 아니야? 아까 못 들은다? 야 이렇게 면왜나야그니까 그거를 블랙핑크 로제 아니 로제가 왜 놔까? 어떤가 나는 바꾼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보가 지금 무슨 사람한말 진짜 무슨 사람한테 하는거에난 애기를 바래 근데 근데 무슨 사한테 하시는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여행잘하 내가 바라는 걸 바라는 게다 다 되면 좋지 근데 바라는 사람 어느 정도 되니거 아, 근데 솔직히 사천 은사는들 왜가자기로 키스를 달ong해?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시를 낚 근데 그에 좋다고 영상 찍 올렸잖아 바람필까? 자다 으으으으으으음이는으음 같은데? 바람필까? 근데 바람필거면 영어한테 말하고 피는게 아니 맞지? 응? 어? 그러니까 만약에 다면 음. 이게 음, 나는 바람필 사람한테 제일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 하냐고 그래도 어쨌든 의리가 있을 거 아니야 지내온 이간 동안에 근데 그거를 바람인데 바람 핀다고 얘기도 안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이 음, 바람 핀다고 말하고 바람을 피는 거아야나 바람? 바람이 그럼 바람이 아니지 허락을 받으면 돼. 나 바람 피고 와도 돼? 이러면 그럼 된다 면은 그래 그래도 안갈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타면 이렇게 말이나? <웃음> 왜? <웃음> 나다 빛나는 얘기는 아니지 안 빛나는 얘기지 너 하객들한테 불안한 줄 뭐라 야돼우리 앞으로 내 인생의 여자는 김하리 한 명뿐입니다 <웃음> 그렇게 선전 1년 만족해 <웃음> 네, 그니까 <웃음> 내 말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잘 사는 나라에 그 공주가 있어. 그냥 네, 먹 그. 핫도리 있고, 파기 힘들어. 막 응. 봐. <웃음> 근데 탕수 너무 많이 남았다. 싸가지. 싸보 내가. 이 뭐. 땡겨 안 남았어. 싸가면 또잘안먹긴할것 같아. 근데 거. 맛있는 음. 맛이 아니야. 근좀 음. 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음, 물기는 맛이 맛은 없는데, 물려. 다속 음. 생각나는 맛이 많아. 난 산물이 좋아. 고기 이런 거막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얘는 뭐 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안들더라 나는 산물이 좋아. 근데 사장하고 나올 거야. 먹방 찍을 줄 알았어. 화장 안 해도 이 정도면은 응? 대한민국 탑티어지 내가 진짜 살면서 생얼을 실망한 사람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니다. 왜 두박 두번에 그냥 두 글자? 뭐두 글자? 아니 한 수백 명될 아니 수백 명 된다고 하면 너무 덤 내가 파는이 생. 그 글자 차를떼라고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좀진하데당신이신지나간 남자들이 그난 지나가는데 남자들 사이에 신은신 말아? 이전남친이스진레 아니야? 맞아. 오, 쑥쑥한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니까. 전 남친인가? 마지막 남자친구 응. 마지막 남자친구개만안만났어 내가 <웃음> 너봐가어 뭐야 그런 거? 왜 그런 거좋해그거아